봐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 먼저 갑니다 자 여러분 1라운드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오늘부터 카카오티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하미채을 검색하면 나올수도 있어 자마이자마이가 힘을 줬습니다 자마이힘 받아서 지금 바로 드레이크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자 음, 드레이크 잡으러 갑니다 출발 레츠고 출발, 드레이크 잡으러 출발 함께 출발 1회차 이제 사실은 금기를 걷는지, 걷는지 안 걷는지 기대도 안해 이건 하도 피를 많이 봐가지고 자 1회차 날렸고요 네,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우리 마피아랑 나랑 좀 이게 뽑기운이 좀 없는 편이야 근데 내가 지금 2회차까지 뽑았잖아? 근데 지금 계속 느낌이 좋지 않아 그렇지? 금길나면 기분이 좋지 이거 봐! 지금 헤르렉이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기분이 좋지 않나? 일단 계속 가는 거야 아...C... 4회차거든? 느낌이 좋지 않아 지금 아, 어, 헤르웨프 두 개야, 두 개, 지금. 하, 씨, 이거 각이 안. <놀람> 아,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온다. 와.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아, 급 나와라. 아, 아, 아, 아 내일 할걸 그랬나? 내일 할걸 그랬나? 진짜 아! 버디버디 캐버디 아! 아... 멘탈 털리네 이거 아하 <웃음> 어우 스트레스와 <웃음> 역시 야와비아야 우리가 함께 간다 함께 가야 우리 둘이 진짜 혁명군 일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상디님 봐일회차라도 해보자 담뽑이라도 하자는 거야 담뽑에서 나오겠냐고 이거 기대를 하고 담뽑 각 하나, 둘, 셋, 반복 각이야? 아! 헛, 둘, 헛, 둘,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루피의 걸음이 헛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원, 투, 원, 투, 원, 투 뛰는 거야?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와. 하나, 둘, 하나, 둘. 아. 자, 원! 그지 맞아, 단법은 금길의 답이야 으안볼 거야 방송으로 볼 거야 어! 코비! 어! 코비 씨, 코비가 웬 말이냐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드는 거야 어? 과연 3으로 가면 되냐 이거야 안 그래요? 3으로 가면 되겠냐는 거야 아 환장하겄네 이거 아주 아자안소환님 안녕하세요 단법은 이제 끊어야겠어. 단법 계속 하는데, 계속. 나 단법으로 뭐 좋은 거 나온 적한 번도 없어. 아, 자짜 노답이네. 자, 여러분 합의 3으로 오겠습니다. 합의 3으로. 아. 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 잡으러 왔습니다. 자. 자, 개수 무르지 80. 자, 일단 스네이크맨. 자, 레벨 올려주고요. 그리고, 계속으로 잡으러, 갑니다, 갑니다. 요즘 왕가문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자, 자 저희는 출발합니다. 아니, 근데 애매한데, 그냥 이거 할까? 아, 이게 아니다. 애매한데, 그냥 이거 할까? 이거 하면 사성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야, 이거 할까? 스네이크 메라는 하나 나오게. 어때, 그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할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나을까? 이거 칠파야. 잠깐만, 아, 2, 근데 이건 무조건 하나 주잖아. 그래서 스네이크맨이라도 하나 나면 어때 뭐야 우르지도 주고 스네이크맨도 주네 그냥 이게알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유튜브가 월라유튜브급 잡아 여브값 그렇게 피를 봤는데 드레이크가 실파라고? 어떡하지? 기나 아... 어떡해? 이거... 어 그래 운빨이 없으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운빨이 없잖아. 지금 칠석이래, 칠석. 어, 일단 여기에 필요한 거는 우르지하고 스네이크맨이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가볼게. 응, 음. 그래, 그래. 맞아. 아까 내가 드레이크 피 봤잖아. 아니, 무서워. 이제 히나와의 인연, 그치? 히나 담배만 안 피면 이상형인데.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방으로 가야돼 나 이제 무서워 나 이제 막 공포증 생겼어 자실석가아 지금 끝에 희나가 스쳐갔거든 <웃음> 희나가 스쳐갔는데 아 지금 부.. 내가 봤을때 희나 나올거봐 지금 무섭다 지금 자 출발 강입니다 자 부륵띠 장고 띠, 어, <웃음> 장고 띠 이러다. 또 3장고 나오는 거 아닌지 몰라. 아, 상디, 상, 상디 띠, 아, 상디의 장고에 난리 나네. 아, 미녀 알비다. 아니야, 나 이제 쓰레기란 말안 하기로 했어.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절대 나쁜 용어 쓰지 않겠어. 가자. 오.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아... 어머, 혈압이 산다. 아... 진짜 이 정도면... 아, 오, 저, 이, 휴, 다, 가 진짜. 이럴 때, 진짜. 너무, 로접고 싶다니까. 아, 오, 오, 오, 뭐야, 뭐야. 아, 너무, 씨... 너아 아니... 야 이.. 봐 아. 이건 참사야 참사 담법할까? 담보 팔까? 담법할까 담보 팔까 그냥? 씨. 야 얘네 둘.. 바랬는데.. 아.. 아.. 어, 진짜.. 야 뭐..뭐..왜..왜 그러는거야 도대체..뭐야? 아 어. 진짜..아냐 이제 안해 나더 안파 아.. 이거 언제 또 50개 만들어 단법이나 각이지 뭐자 보자 아 금길 안탔어 이거 오늘 한건 좀 유튜브 각이긴 하다 그냥 아주 그냥 죽어라 이거 아주 그냥 뽑기만 하다가 그냥 다 그냥 망하고 그냥 다이아 100개 날리고 110개 단폭까지 그냥 아주 그냥 싹 날리는 게 아주 일부러 내가 지금 안 누르는 거야. 이건 10분 동안 달리기만 계속하면은 드레이크 수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지금 봉캐건 안쓴 거야. 봉캐건 절대 안 써. 절대 안 써. 한 5분, 5분 동안 한번 달려볼까? 이거? 아, 10분 동안 달리는 거야.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싱글하시죠 리그 승격도 있고 폭풍이는 본캐 리그 했으면 좋겠나보다 마왕이는 싱글했으면 좋겠고 어서환이 지금 드레이크 떴어? 그럼 나도 드레이크 뜨나? 나도 드레이크가 뜨나? 나도 뜨 야야 이거 싱글 오지에 놀린다고 하면 되겠냐 雨<ス><ス>